여러분들 저 머리 잘 자른 것 같죠? 이 머리는 미용실만 가까워. 맨날 맨날 미용실 가고. 또. 머리를 자해까더풍성해게고볼륨감이더 사는 것 같아요. 어 그래요? 감사합니다. 어머. 지금 미용실 가서 지졌다고했어요 아, 어떻게 알았어요? 뒤집부지게 지었어요 <웃음> 근데, 정말 다행인 건 뭔지 알아, 언니? 만약에 내가, 출근 시간에 가가지고,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, 더 뒤졌을 거야. 근데, 다행히, 조금, 이른 시간에 가가지고, 낮에 3시 반에 갔거든. 아니, 그, 써니가, 그 얘기를 하는데, 끝에는 또, 어, 언니까막 이럴 때, 아니, 언니, 지금 이게 말이 돼? 내가 먼저 왔는데, 저 사람 먼저 해야죠? 내가 언니 여기 10년 동안 당간 건데, 아니, 이럴 수 있어, 없어! 어? 그럼. 머리를 하셨으면, 막, 어, 언니, 이건 아니잖아! 러고 그랬는데, 그래 갑자기 머리 끝나고 나니까, 그러니까, 어, 컬 이쁘다. 어, 이뻐. 가자. 어머, 이거 개콘인가? 아니, 안잤는데 머리를 해주려고 왔어. 근데 알지? 아 머리도 하기 싫은 거야. 근데 사실 잘하잖아. 진짜 조금만 못했었더라도 언니 하지마 손도대지면나갈 거야! 이러고 나왔을 텐데 차마 <웃음> <전화, 웃음> 거까지 갔는데 그러지 못하겠는거야 어, 머리를 봤는데도 막 우물우물 <웃음> 어오르더라 해볼까요? 이렇게 하는 거잖아. 언니 내가 30분에 와가지고 머리를 깠는데 그러면 예약이 있으면 나한테 미리 미리 얘기를 해줬어야지 언니야. 미안하다고 해야 돼. 어 미안해. 어 언니야! 생각을 해봐. 그럼 언니가 만약에 우리 가게 놀러 왔어. 근데 내가 언니를 갖다 여기 세팅 다 해놓고서는 어머 예약 손님 있으니 언니 저기 가서 웨이팅해. 언니 기분 좋아 안 좋아? 언니 지금 말에 씨가 있다? 아나 진짜 미안하다. 어 스트레스 진짜 많다. 언니 나 지금 존나 열 받아. 아 됐어. 어우 컬 너무 이쁘다. 어 알았어 언니 다음부터 그면안돼 써니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가자 이러고 가자. <웃음> 나도 옛날에 그런 적 있었어요. 왜냐하면, 나도 바쁘고, 지금은 정말 친하게 지내는 애가 있는데, 그 걔가, 진짜 형때에서한 손가락 하는 애야, 걔도. 그래서 이러고 앉아있는데, 내가 먼저 왔어. 그 드라이는 머리 말리고 있는데, 갑자기 지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. 좋은 예를 먼저 주는 거예요, 그 내가. 아니, 내가 먼저 왔다면서, 아, 금방 한다면서 막 그래요. 그냥 고데기 코도 확 뽑아버렸어요. <웃음> <웃음> 근데 코드를 뽑았어요, 어째. 어, 언니야. 이러고, 내가 먼저 왔다니까. 그나머리 해줘. 금방 할게요. 이런 거. 안 돼요. 그래서 어째. 코드를 뭐, 딴걸 꼭, 또딱 뺐어요. 아무도 못해, 오늘 머리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아홉 시까지 세명다 못하고. 맨날. <웃음> <난, 웃음> <웃음> 독하다, 독해, 세상에. 나는 이해처럼화나안 돼. 아 근데, 나 참다가 터진 거야. 왜냐면, 내가, 거기 가가지고 머리를 하려면은, 머리를 7시 반에 일어나가지고, 미용실에 가야 돼. 근데 7시 반에 가면은, 그 언니가 내가 열한시 오는걸 아니까는, 계속 뒤로 밀려. 그럼 난 결국 9시에드라이고 오는 거야. 몇번 참았는데, 터진 거야, 어제. 만만해? 이러면서 막 알지 마. 내가 먼저 왔는데, 왜저 사람부터 먼저 해주는 거야? 예, 저사 예약. 언니, 이 가게에 지금, 뭐? 어? 드라이 하는데, 예약이 어딨어? 이러면서 막. 써니 덕분에 머리 하러 갔다가 머리도 못 덮고, 그냥 왔 아, 그, 그 얘기 왜 나한테 냐뭐 써니야. <웃음> 너 오늘 웨이브가 왜 이렇게 아줌마 같아? 어머니 어디 가서 했어요 아, 딱데 아니, 이게 그거 가서 하지. 그거 잘하는데도 하갔었는 <웃음> <가서> <웃음> 하은언니가 오늘 그렇게 해서 못했어요. 그래? <웃음>